좋아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너무 좋아하다 못해 관련된 피규어나 포스터 서적 등을 사모으면서 천천히 덕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으뜸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자체가 되는 코스프레 다시 말해 코스튬 플레이는 앞서 말한 가상의 캐릭터 혹은 실존하는 유명인들이 하고 있는 의상을 입고 촬영회를 하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음. 바로 의미합니다. 음. 코슈트 플레이는 오타쿠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놀이 문화이자 하이 예술 장르의. 일종으로 취급되기도 하죠 국내에서는 흔히 일본 문화권에서 흘러온 문화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시초는 서구권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 1984년 일본의 노부 타카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월드사이언스 픽션 컨벤션에 참석하게 되죠 음. 당시 컨벤션에는 SF 만화 캐릭터의 복장을 입는 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음. 이 광경을 본 타카시는 크게 감염을 받게 됩니다 봤지, 봤지. 음.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SF 잡지의 월드코 코스튬을 만들어 입은 팬들에 대해 잡지에 쓰게 되면서 코스튬 <ößAre Rare> 플러스 플레이의 단어를 합성한 <Blair> 일본식 야거 코스프레 라는 단어를 만들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한국에서도 아마추어 만화 동호회가 가장무도회라는 모임을 열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스프레 문화를 도입시키게 됩니다. 1998년부터는 코믹월드가 <�inaudible> 개최되었고요. 코스프레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코스프레의 기본적인 목적은 배우와 마찬가지로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 음.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스프레를 행위예술의 일종으로도 취급을 한다고 하네요. 음. 하지만 연기 형식과 절차에 비중을 두는 연극과 음. 복장을 보여주고 캐릭터간의 재미를 즐기는 코스프레는 분명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려워, 음. 어려워. 이렇게 또 깊게 팔고들면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역사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요! 나 너무 덕분거려. <웃음> 나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웃음> 오늘 코스프레계에서 활동 중이신 아주 유명한 코스플레이어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코스프레, 코스프레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루스라고 합니다 브루스! 브루스 c 리 Bruce! 안녕하세요 저는 u c e Bruce! Bruce! Bruce! Bruce! Bruce! Bruce! Bruce! Bruce! Bruce! Bruce! Bruce! b r u c 만 Bruce! Bruce! b r 코스프레 r u c e Bruce! b r u 어코스어란 쉽게 풀어서 이렇게 게 캐릭터나 뭐 영화 이런 만화 캐릭터 등을 흉내내는 걸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의상이나 소품들을 디테일하게 먼저 꾸미고 두 번째로는 표정이나 뭐 행동, 목소리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코스이죠 표정! 응. 못하잖아요그러니어 <웃음> 아, 표정 대신 행동이 되고 모션이 되네요. <웃음>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아, 너무 좋다. <웃음> 아니, 이렇게 뭐를 딱 아니, 이렇게 데드풀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막 행동도 데드풀처럼 막. 그게 빙니가 되는 건가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렇죠 어, 캐릭터 자체가 그냥 본인이 되는 거예요. 계프돌면은배프 음 잡고 그리고 또 섹시한 골프는 섹시한 귀여운 캐릭터는 깜짝깜짝 한... <웃음> 이렇게 꼬았으면 되죠. 아 <웃음> 아, 진짜 잘한다. <잘했어. 웃음> <웃음> 너무 잘한다. 아, 끼가 있어야 될것 같아. <웃음>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못할것 같아요, 이런 거. 이거 하게 된 와. 기기는 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 저는 원래 네. 코스프레... 코스튬 플레이어를 하기 전에 네. 피규어 매니아였어요. 피규어 막, 모브 이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PIF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요리여한게 있는데, 한번 코스프레를. 아, 아 오, 에이전도 있어요? 코스프레를 아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받게 됐고. 마카시는 어떻게 해? 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좋아하던 그냥 어린이였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도 그걸 같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코스프레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근데 이제 다 안하고 혼자만다 나가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오, 코스프레를 네.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놀자 음.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진하게 음. 재미로 즐기면서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네 음. 그렇게 시작했다 그게 직업으로 네 지금 아. 좀더 이거를 이제 적성에 맞다고 느껴서 음.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느껴져서 저 전문 모델로 어 전문 모델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음. 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코스프레보다는좀더 이제 전문성 있게 활동하다 보니까 뭐 광고라든지 음, 뭐, 뭐 광고. 게임 행사, 뭐 게임 주로 이제 게임 관련된 아, 이벤트 행사 들데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네. 어느 로, 거를 지금 아 지금 네. 이제 하고 나온 코스프레는 이제 미국의 레전드라는 이제 유명한 게임에 나오는 롤롤네롤 아칼리라는 아칼리라는 닌자 닌자 소녀 컨셉의 이제 캐릭터가 괜찮죠? 있는데 아, 그렇... 그 소녀 그 닌자 소녀가 이제 간호사 의사로 입고 나오는 그, 네 그런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간호사 아칼리라고 해가지고. 그 통칭? 강칼리? 라는 그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웃음> 그러면 코스프레를 할 캐릭터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음. 선호하는 캐릭터 장르가 따로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죠. 예지. 하나는 회사의 행사, 회사의 입장으로 갈 때는 그 행사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주어지게 되고 모델 중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찾아서 딱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찾아서. 그 본인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캐릭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음. 평소에 원하지 않고 생각이 없었던 캐릭터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은 아 캐릭터 분석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더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고 있고요. 코스프레 하면서 되게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기억이 어. 나는 에피소드. 어 작년 코니콘 행사 때 네. 이렇게 막행사장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의 데드풀이었어요. 스파이더맨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냥 편영하고 네. 있었는데 네. 갑자기 행사장에서 브크댄스막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춤을 막 추기 네. 시작했는데 네. 스파이더맨도 이렇게 같이 나가 네. 이렇게 쇼다운버틀시이 됐어요. 어. 마치 진처럼사 모여 갖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던 이고요 아니 춤춤 원래 풍선 잘 주세요. 춤 브레이크 댄스를 조금 좋아해. 요 그럼 막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지지지지 움직이지, 지지이지움직지지지지 움직이지, 이지지지지 저는 재작년에 어 네. B사의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부산에서 오버워치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네. 거기 오버워치 페스티벌에서 코스프레 콘테스트가 어, 있었어요 음. 제가 거기에 이거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그 게임에 나오는 송하나라는 한국 여자 아이 캐릭터가 있는데 네, 네. 그 코스프레를 하고 여 나가 근데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2위에 입상을 했어요. 우주 출발 한번더 축하합니다. 우주 출발. 우주 기발 우주 출발. 우주 출발. 우주 출발. 우주 출발. 우주 출발. 우주 출발. 주주 출발. 우주 출발. 우주 출 그 그래, 해, 거기로 이제 초청받아서. 한국, 아, 아, 네. 뭐. 약간 한국에 대판한 아, 게여 하고 아, 거 가서, 아, 거기 가서도 그때 그 코스프레를 했죠. 소현아라는 캐릭터랑, 한중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코스프레 했는데,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할 만큼 이제 사진 요청이 정말 아, 쎄고, 음. 쎄고 아주 쎄고 거든요 한국분이라는 거를 아시는 거죠, 다들? 네, 그렇죠. 네. 아, 그래 아, 거기는 이제 다 현지인들이 주로 대박이다. 왔고 이제 저 같은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 별로 없었고요. 네. 자랑스럽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한국에서 네. 네. 너무 멋있어요, 음. 진짜. 네, 그래서 저 거기 현지 반응도 되게 좋았어 가지고 음. 저는 그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음 네. 그러면은 한국 코스프레 활동을 꿈꾸는 또 후배들이 많을거 아니에요? <웃음> 조언이나 뭐 해주고 싶은 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거나. 음. 이 아마추어 개념으로서의 코스에는 누구나 쉽게 이렇게 자유롭게 참가하고 할수 있지만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 전문 코스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하나의 패사라인에소속어 있는 직업군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규율과 규칙도 줄어지게 되고요. 음. 뭐 자기만의 이제 자기가 회사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가서도 회사의 모범이 되야 되고 항상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셋 <셋, 목소리> 체크 하나. 둘, 셋, <목소리> 체칵! 하나 둘셋 <목소리> 체크. <체칵>! 하나 둘셋 <목소리> 체크. <목소리> 하나 둘셋 <목소리> <체칵! 하나, 둘, 목소리> 체크. <목소리> 그래 이게 대중물이야. 이거 나는 아직도 좋아해. 이 오빠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찰칵! <웃음> 하나, 둘, 셋, 찰칵! <웃음> 하나, 둘, 셋, 찰칵! 아, 이렇게 행복 흉내를 내는 거구나.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또 코스프레! 어,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어, 그대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지 멀리 또 와주신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